누군가가 취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조건에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사실 자립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유롭게 다 자기 생활을 꾸리고 싶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거운 꿈일 것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청년들이 힘들다고 그걸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청년들의 자립은 꼭 부모님이랑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좀 생활도 하고 본인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립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저는 어 자립이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립은 생각해보니까 뭔가 누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도 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해내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럴 힘이 있는 게 자립한 상태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고 내 생활 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음. 있는가 부모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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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곳도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함께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도 훨씬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게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죠 요새 청년들이. 저는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뭔가 감각이 다르다고 느껴요. 뭔가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청년들이 힘들다고 한 한데 우리. 를 봤을 때 대체 뭐가 어려워 음. 보이는 거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 그 아이들의 그 고민하는 거막 이런 거를 보면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여기서부터가 너무나 너무나 청년들이 힘들다고 그거를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에이 뭐 내가 뭐 남몸 이렇게 해서 그냥 집도 좀 생각하고 또 내가 가장이 되면 뭐또 이걸 꾸려가야 되니까 이렇게도 많이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삶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뭐 일자리 찾기 쉽다 이런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태어나자마자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막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음. 근데 뭔가 각각의 개별의 청년들이 있고 다 사정이 엄청 달라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지식순환협동조합은 비대학 청년들이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좀더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음. 생각해요. 제가 대안학교를 두번 갔어요, 좀. 고등학교랑 이제 대한대학교를 갔는데 그냥 그 학교에 가게 된 계기는 되게 단순해요. 조건이 없다는 거. 학교에 가, 입학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 자체가 뭔가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시스템이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필요해서 오는 거겠죠. 그럼 예린 씨의 경우는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음.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음. 뭔가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발 붙일 때좀 음.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곳 대안학교 나오고 난 후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은근히 잘 사는 친구들 만나기 어려워요. 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요. 그런 걸 고립 청년이라고 음. 하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사실 음. 전 이런 사람들한테 좀더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사회에서든 그의 기성세대든 누구든지 간에 청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가야 할 어떤 힘을 가진 청년이면서 음. 동시에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음. 요즘 청년은 너무 어렵다라고 음. 하면서 보는 어떤 연민의 시선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립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유롭게 다 네. 자기 생활을 꾸리고 싶을 텐데. 어쨌든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가 좀 안정이 되어야 맞아요. 이렇게 자기 일상에서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네. 자유가 생기니까 그 먹고사는 것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니 네. 어,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것들만 네. 생각할 수밖에 없고 취업 얘기만 하고 창업 이야기만 하게 돼 는 거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아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 청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마음들 관계들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고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을 믿으세요 정말 잘해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아들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부터도 다 잘해내는 부모도 아니지만, 믿어요. 믿어요. 예린 씨, 두 씨, 믿습니다. 네. 어, 청년들이 힘들었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그래도 청년들을 믿는다. 어, 너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 마음이 느껴져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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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공간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든 자리든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맨땅의 헤딩이란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제 자신한테. 그리고 고립청년비대학 청년들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반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 의도치 않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뭔가 우연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이란 게 없으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삶이 계속 괜찮아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우연함이 없으면 그런 것들도 어려워지겠죠.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청년들을 볼때 자기 자식을 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걸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